인트로 이미지 레이어 클릭하신 상태로 자이 인트로 이미지만큼 제가 네모를 하나 그려서 거기에다 까만색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제가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위에다가 추가를 해놓고 인트로 이미지에 있는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가운데다가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게 좀 커다란 걸로 하고 보여드릴게요. 한 오퍼시티 값을 조금 줘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려주면 조명 효과처럼 나타나게 되죠. 이때 오퍼시티 값을 조금 더 맞춰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러울지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요런식으로 조명효과를 주는거죠. 그래서 로모 느낌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 이런 조명느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번째 하셔야 되는거 인트로 이미지 먼저 클릭하셔서 인트로 이미지 위쪽에다 레이어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이미지 선택하신 상태로 레이어 추가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 새로 추가 하나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트로 이미지 영역에다가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이곳에 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이미지라고 되어있는 레이어에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해당 레이어에 있는 모양 그대로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대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검정색을 색칠해 볼게요. 전경색, 검정색, 배경색, 흰색으로 되는 디폴트 값의 컬러셋을 맞춰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Alt, Delete 누르셔서 검정색으로 채워주세요. 다 되셨으면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그럼 검정색이 색칠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지우개 선택하셔가지고, 지우개 선택할 수 있는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시면 사이즈 선택하시는 거 나오시는데, 사이즈에다가는 한800 정도 주시고요. 하드니스는 0% 주셔가지고, 끝이 약간 퍼지는 브러쉬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오퍼시티를 이 지우개 자체에다가 조정할 수가 있는데 100%로 지워주면 너무 싹다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오퍼시티 값을 좀 낮춰가지고 여러 번 눌러서 지워지는 형태로 디테일 한번 표현해보도록 하죠. 오퍼시티 값은 50% 좋습니다. 여러분 플로우 기억나시나요? 플로우 뭐였는지? 플로우 No. <웃음> 퍼지는 거, 퍼지는 거 아닌데. 자브러쉬가 지워지려 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브러쉬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워지죠. 이렇게, 음. 이렇게 가면서. 요거를 간격을 뭐라고 랬죠 스페이싱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거였죠. 네. 네. 그래서 스페이싱, 간격, 여백이란 뜻이잖아요. 스페이스바의 그 스페이스. 자 요거의 간격 부분이 여기 사이에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가 계속해서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러 시가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갈 때마다 간격이 100%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간격이 좁잖아요. 우리가 설정 을안 바꾸면은 그래서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매끄럽게 지워지는 건데 여기 보면 겹쳐지는 부분 이런 게 생기죠. 그렇죠?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갈때 여기에 투명도를 플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나 했었는데 그냥 이해만 하고 갈게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러쉬를 어, 여기에서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스페이싱이 붙어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퍼시티 자체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불투명해져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플로우 값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브러시가 좀안 딱딱해가지고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지워져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색상에 대한 겹침의 투명도를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해는 해 놓으셔야지 이 숫자의 값에 대해 가지고 뭔가 들어가져 있을 때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셔야 되니까 요것만 그냥 이런게 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 까만색 부분을 이렇게 한번 콩 때리면은 가운데 부분에 빵 하고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기는 것처럼 느낌이 나죠? 50%만큼 지워져서 그래요. 한번더 여기를 때려주면 점점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조명 효과를 한번 만들어보죠.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조명효과로 해가지고 좀 나타내주면 사실 바뀐 부분이 어디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레이어를 눈을 감겨봤다가 키워봤다 하시면 은 훨씬 가운데에 있는 빛쪽이 아 많이 들어왔구나 다른 데랑 배경 부분이랑 색깔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정리 한번 할게요. 레이어 20번이라고 나와있으실 건데요. 레이어 20번이라고 되어있는 거 더블클릭하셔서 조명효과라고 써줄게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이 하단에 들어가는 이 액정 보호 필름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게 이 핸드폰을 하나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여기에도 약간 반짝이는 광택 느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올려놓는 거라서요. 파일에서 플레이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플레이스 인베디드 되어 있으신 거 클릭하셔서 핸드폰 아이콘이라고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핸드폰 아이콘 선택하셔서 플레이스 크기 조절하셔가지고 시프트 키 누르시고 조절하셔야 되겠죠 <웃음> 하단 부분에다가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네, 빨간색이라서 조금 보, 모양이 안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얀 색을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하얀색 색칠하실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핸드폰 아이콘 선택하신 채로 FX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색깔은 오버레이 라는 기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오버레이 클릭하셔서 오버레이 색깔 검, 어, 하얀색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 18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되셨으면 OK 누르신 다음에 위쪽에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실게요. 하나 레이어에 올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다가 조명 느낌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네모 선택 영역 잡는 걸로 이 영역 부분에다가 선택 영역을 이렇게 해줍니다. 맞춰가지고 선택을 잘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음, 얘는 지금 사각형 그걸로 만들려고 해놨는데 저는 그냥 요걸로 그렸어요. 선택 영역 툴로 그냥 그렸고 이 상황에서 제가 요 부분만 요 부분에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지금 선택했는 영역에서 요 밑에 있는 영역만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올가미 툴 이용해서 빼기 눌러놓고 요만큼만 이렇게 선택 영역을 빼는 거예요. 전체를 선택해놓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일부분만 빼기. 그다음 브러쉬로 조금 작은 걸로 해가지고 퍼지는 거 이용해서 흰색으로 여기 부분의 경계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렇게 조명효과처럼 들어오게 되죠. 이걸 오퍼시티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면 은 이렇게 발광하는 모습을 조금 더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 얻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인베디드는 CC 버전 이상에만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핸드폰 아이콘 선택해서 플레이스 위치 잡아주고 시프트 키 누르면서 줄여주시고 엔터를 친 다음 Fx 눌러서 컬러 오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들어온 것을 하얀색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네모 선택 영역 툴을 이용해가지고 을 이만큼 먼저 잡아주고 액정만큼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 이용을 해서 위쪽에서 빼기를 누른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빼주는 거죠. 그러고 브러쉬로 브러쉬 퍼지는 걸 이용해서 하단만 싹 긁어주기.